I can't think straight My mind is rushing of words that you won't take Notice of the way you feel safe Everything I do, I'm too late I know this takes More than just three months for someone like you More than just your trust before I might lose Learning all the things t a n y 보라 보라다. 이것도 보라. 이것도 보라. 옷도 보라. 이게 옥유한 맛이다. 또 나쁘지 않은데? 아 이거를... 이거는 하나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네 맛있다 근데 내 스타일은 아니야 맛은 있는데 굳이 시켜서 못 마실 것 같아 느끼해 좀. Interesting. Avocado got a little bit of it. Oh, it's so good. t e l i c o h o a n i eat it. i t i i a it. a l l it. a t eat a t a 스테이크 타코스 이거 약간 아까 그 튜나랑 소스를 똑같은 거쓴것 같은데 양파네 이건 뭐지? 치즈인가? 특이하긴 하다 약간 보통 근데 되게 먹기 힘든데? 강아지 파크다 강아지 너무 귀엽다 지쳤나봐 공놀이 하다가 공은 지키고 있어 어 귀여워라 I like this view 저기 앉을까? 저네처럼 저기 여기 앉자 아이고 얘 엄청 예쁘다 먼저 초코 없어 어 여기 있다 컵 진짜 예쁘지 않아? 어, 컵이 너무 예쁘다 이 색이 마음에 드는데? 되게 특이하다. 바게트도 <목소리> 되게 예쁘다. 빈티지래. BOMBOM 김치마요 고추장 쌈장 런던 베이스 보맨 재밌다 어, 한국말 써있다 이것에 반하실 거예요 로 라고 써있네 You l l get hooked 여기 사야 될것 같은데 이거 패키징이 되게 예쁜 걸 많이 모아놨다 종류가 여러 개인데 이거랑 yeah. 이거랑, yeah. 이거랑 yeah. 이거 두개 쳤다 패키지가 되게 예뻐 패키지 값인 거 같아 이 솔직히 근데 이거 우리 c o l d brew or ice americano? It's c e i s it? s 사람 아무도 없는데 <웃음> 여기야 저번엔 저녁에 왔었는데 되게 우리가 생각해서 그래서 맛있었나보다. 이거 튀김이 아니네. Smells good. Thank you. 카라마리가 튀김이 아니었어. 어. 더 맛있을 것 같아, 어. 그지? 구웠네. 어. 갑오징어 같은 느낌인데 아까.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냄새가 좋은데? 음. 불맛이나 오징어에서. 네. 엄청 맛있다 와 오징어. 음, 응! 너무 맛있는데? 음, 아빠 홍어 별로 안 좋아하지? 맛있는데? 맛있겠다 내 여기 왜 주냐면 짜지가 않고 음. 딱 어때? 맛있어 엄마는? 드셔 안 보이소 안달아 안달아 응. 커피 맛이 강해 저건보다 맛있어 뭔가 시원한 <목소리> 원래 여기 아래가 커피 정상인데. <웃음> <웃음> 아내를. 치워먹... 이제. 아, 이제, 안 이제 안 재밌게 해먹... 가보자고. 야. 어 불안해. 뭐야, 뭐야? 아, 불안해. 어, 어, 어, 이거 떨어지는데? 불안해. 엄마가, <웃음> 엄마가 내야겠다. 어... 엄마... My Uchiwala, Uchi mama Drinkin' like a pink colada Need the dollars, a y la vie Twin them ballers, j h a r d y It's r t e movie a n street And she was thick like thicker than these a e s she got dirty wine and get me Back to America with my queen t h k e that my time's up Put my hands on your head And it's like us When you dance on the dick if you wind up It's a slam on the wrist and we might just Get a slam on the bitch on time Cause these niggas c o n walk straight lines You'll want a woman when the man can't find I o w a coffee so d r n k o e One decaf and two just regular s c e r e Really nice, right? What you t h ah, i n h a t do okay. w t i t h the young man? I don't make plans, but I put some time aside. I know you know some of my friends, and I know they r e o t t n i g t o u o a I o u d g h I c o a a go ahead. a d l e I Oh, Fade away. I got focused on the things you had to say But I can't, cause once I started seeing it shake I'm seen it coming at me, I'm away, yeah Shorty keep coming this way, yeah, hey, yeah Hey, yeah, ass keep shaking like, hey, yeah 잠깐만. 우와 사줌도 있어 이 갈비 맛있는데 엄마가 해준 게더 맛있어 가을 느낌 완전 풍 아, 달걀 사자 Oh, nice, they get God. Add one coffee pouch, a twenty four ounce water and stir. r t e n t y to twenty four h o u d like one t e r o w a t e s d o t k h a t t w a t tell h e r e 되게 부드럽고, 무서워하고. 감사합니다.